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이너스 1억, 1억 5천 그리고 내 웃돈 5천만원까지 더 보태서 전 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현재 바닥이 아닙니까? 현재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갈 기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지 싶습니다. 실제 아파트 만촌동에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곳, 가격들이 높았던 곳, 수성구에서 거래가 활발했던 곳들, 대부분 현재 보시다시피 거래가 없어요. 22년 10월에 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마찬가지 20년 9월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실거래가 있어야 이게 몇 프로 하락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뭐 어느 한 곳을 다 디벼봐도 마찬가지 21년 6월달에 1 3억 거래가 돼서 그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뭐 실거래가기 확인을 해보지만 은 대부분 21년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겁니다. 정지가 돼서 더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49평, 53평. 마찬가지 21년 8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 매물로 내부 부동산에 올리지만은 거래가 있어야 몇 프로 하락을 했다 얘기를 할수 있는데 거래 자체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리고 법원 관계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 중공이 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잔금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이행불능 상태입니다. 결국은 잔금을 치지 못하는 사례들이고 기본적으로 10억에서 20억 대출이 안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유는 직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가정주부들이 엄청나게 갭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이 안되지만 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뭐 전화가 오는 분들 마이너스 2억, 2억 5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호동의 범호 W 같은 경우는 상가가 평당 1억이 분양이 되었죠. 평당 1억 분양이면 20평만 해도 20억이에요. 2억 기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진행이 되고 잔금을 처리해야 되는데 잔금 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은 이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발생될 것이고 결국은 경매로 다시 나올 것이고 시행사와 타협을 봐서 지체 지연금이라도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서 뭐 마이너스 2억이다, 마이너스 2억 5천이다 합의가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리가 결국 되지 않는다면 경매로 진행이 될 것이고 너도 나도 갭 투자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엄청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은 사회분위기 통념상 옛날 2007년 8년도 취득세가 없었죠. 양도세도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그때 일부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안정세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그 기간이 2년 3년. 2007년 8년도에 마찬가지 IMF가 겪으면서 경기악화가 되었고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경제가 안좋아지는 이런 상황. 예전에 3만가구 입주물량과 현재 대구의 7만가구 입주물량 어느 한곳을 비교해도 대구가 예전보다 더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일반적으로 갭투자와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대구에 투자를 한 것들은 없죠. 하지만 지금 대구의 역세권 매물량이 거래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갭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모습들이 그래프를 봐도 한눈에 확인이 돼요. 거래량이 있어야지 마이너스 30%다 50%다 뭐 60%다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인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뭐 바닥을 찍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 이 있고 마찬가지 그렇게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하는 사례들을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들은 제 주변에서 듣는 내용들과 아파트 관계자들과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예전 2008년도를 겪으면서 제가 보는 대구 현재의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수성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와 뉴스들을 참고를 하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만났는 분들은 실제 많은 부동산에 찾아가 본 분들 계시고 전화를 해본 분들이 계시고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 수송구의 아파트 가격은 점차 회복이 되고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 외에 시행사와 아파트 관계자들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소송권이 어마어마히 들어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까지도 엄청나게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몰려있었기 때문에 모든 돈들이 정발되고 신용불량자가 수두룩하게 나오면서 뭐 예전에 주식 때문에 자살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그렇다고 뭐 아파트 때문에 자살이야 하겠냐마는 사실 신용불량자들이 엄청나게 생긴할 것이고 일반적인 갭투자자와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는 사태들이 벌어질 것입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져야 더욱더 국가에서 예전에 어떤 등취득세, 양독세 모든 것을 완화하는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회복이 될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에 엄청나게 다녀보고 아파트 단지 안에 부동산에 가봤지만은 대부분이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를 한다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부동산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매매를 할 것이고 우리가 식당에 찾아가서 음식이 맛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음식이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팔죠 맛이 없으니까 딴데 가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많은 부동산을 다녀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 부동산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현재 흘러가는 경융경매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낙찰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 쪽에 소송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몇 프로가 폭락을 했는지 몇 프로가 빠졌는지 마이너스 지금 현재 중공시점에서 얼마나 입주량이 많은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체크를 다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는 실제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아파트 상가 매물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뭐 10% 들어가고 나서 자동으로 중도금이 진행이 되었고 내 돈을 더 보태서 매매를 하겠다 전매를 하겠다 이런 지금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뭐 전화가 와서 이제 건물 이지 않느냐 끝났지 않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할인 부분도 마찬가지 마지막 카드가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예전 사례를 보면 예전 사례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3만 가구 입주량과 대구에 지금 현재 7만 가구의 입주량 그리고 예전에 단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대구에 아니면 전국에 절배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일반인들 가정주부들이 너도 나도 갭투자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이 발생되지 않아서 결국 경매로 나오는 신축아파트와 신축아파트의 상가들이 절배하게 나올 것이라는 거죠. 현재 일반적으로 금매물로 나오는 상가주택 마찬가지 예전 금액에서 1, 2억 정도는 대부분 가격을 내렸는 상태고요. 그 와중에서도 아예 원가로 판매하는 상가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축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예전 가격보다 똑같이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구축상가 주택 구입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신축으로 대부분 갈아타기 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축들을 구입하면서 가장 저렴한 매물, 가장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금액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왜 규제 완화 때문에 다시 금액을 낮췄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고 1억 2억이 뭐아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손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중공시점까지 입주시점이 되면서 마이너스 2억 5천 뭐 3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10%에 웃돈을 보태서 사실 전매를 하겠다. 신용되는 아파트와 상가를 기본적으로 10억으로 봤을 때 10억에 자기가 10%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이 들어갔는 상태에서 지금 중도금 자동진행이 되었고 잔금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 일반 주보다 보니까 잔금 대출이 또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전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1억에 매물을 내놔도 마이너스 1억에 매물을 내놔도 안 팔리니까 내 웃돈을 5천 정도 더 주고라도 전매를 하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연체이자는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매물들이 지금 네이브 부동산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가 들어오는 것들이 다양하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런 매물들을 결국 나중에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광고를 올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올려 드리겠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억과 10% 에 대한 마이너스 1억과 플러스 5천만원 내돈까지 보태서 지금 거래를 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지금 것은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떤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경제 뉴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어떤 주변에 측근들이 있어서 고급 정보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바닥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초급 매물들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런 음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할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상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마이너스 1억이 아니라 플러스 5천만원 더 웃돈을 주고라도 전매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요. 그 매물조차도 제가 주변에 얘기를 했을 때는 과연 거래가 될 것이냐 의문입니다. 정말 다양해, 다양하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하고도 뭐 얘기를 하고 술을 먹고 많은 대화를 해보지만은 저보다더 똑똑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하지만 가장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동향과 분위기 그리고 어떤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전을 비루게 하게 되면은 양독세를 없애고 취득세를 없애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그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게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최고가 뭐 마이너스 2억까지 간다면 은그 시점이 바닥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에게 바닥에서 나오는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화 오신 분들 마찬가지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박하산 박스 사들고 사무실에 내방하게 되면 전체적인 동향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하산박스의 정보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